지한 엄마입니다. 지한이가 지금 막 울고 있는데요. 어, 지금 지한이를 데리고 와서 베이비 마사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이비 마사지를 하는 이유는 아기의 신진대사를 도와서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고요 두번째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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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바닥 밀기, 발바닥 만지기, 뒤꿈 쓸어내리기, 발바닥 벗기, 발등 쓸기.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발바닥 밀기는 엄지손가락으로 아기의 발 뒤꿈치에서부터 앞쪽으로 이렇게 쓸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좀압을 세게 하셔도 돼요. 발가락 만지기있 해서 발가락 하나하나를 만져주는 건데요. 발가락을 만져주면은 눈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엄지와 검지, 엄지와 검지로 하나씩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쓸어주시고 발바닥 밀기 그 다음에 발가락 만지기 그리고 적궁이라고 하는데 여기 가운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쓸어주시면 돼요 여기는 엔진 거과가는데 그래서 여기 가운데를 만져주는 데는 소화 배설 기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소화가 안될 때 이쪽을 이렇게 눌러주면은 아이 소화염을 조에 도움이 돼요 발바닥 걷기. 벗기. 발바닥 걷기는 이렇게 접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돼요. 아기의 발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발이 조금 차가운 편인데, 그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아기의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아이 기저귀 갈때나 이렇게 자주 보이잖아요 발 같은 경우나 다리가 들어오는 그럴 때마다 많이 마사지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발등을 쓰는거예요 발등을 이렇게 발등을 쓰는거요 발목까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신장에 좋다고 해요 부드럽게 마사지 하시고 싶으시면은 아기 베이비 오일로 이렇게 발마을 해주시면 돼요. 발마사지 끝.